제가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된 고수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매매를 하는 숨은 고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오늘은 숨은 그 고수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오랜 기간 하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처절했던 실패담을 이야기하다가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 나의 투자 경험담 이런 내용들이죠. 전 그런 글이나 얘기를 들을 때면 나도 기필코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듣고 전에만 불태운다고 시시각각 피를 흘리는 이 전장에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제기에 성공하려는 의지는 세워지겠지만 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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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 있으면 15억이라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조금 앞서가는 투자자들이 한 달에 10%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래왔고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할까요? 자본금 500을 굴릴 때와 5000을 굴릴 때또 1억을 굴릴 때는 분명 매매 기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달에 10%만 꾸준한 수익,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지만, 어떻게 주식을 오래 하다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이 눈에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주식 사놓고 한 달만 있으면 몇 프로의 수익은 포장될 거야.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덮게 되죠.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주식 조금 했다는 분치고 그런 생각 안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게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주관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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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람들 많이 오더군요. 강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옮겨 적었다가 실전 매매에 써보면 잘안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특고 했을 땐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면 실전에서는 잘안 되는 딜레마였죠. 그동안 본 눈썰미는 있어서 어느 정도 주식을 관찰하다 보면 누군가 관리를 한다. 는 생각이 되는 종목을 열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걸 사놓고 있으면 죽어도 오르질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죠. 주식 초보인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라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데도 돈이 안 벌리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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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을 고금권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다가 급락파를 한번 맞고 지금까지의 매매를 반성해보았답니다. 결론이 나오더군요. 지금껏 남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뼈 아픈 자기 반성 재밌는 건 아직도 이곳 게시판에 짝짓기 매매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꼭 무슨 전가의 보도이냐 자신만이 아끼는 기법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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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서야 삼선 전환이나 일목 균형 같은 게 인기라는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죠. 하루에 전종목 분석을 매일같이 하면 차트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전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 종목도 투자를 해봤는데 그것도 신통치 못해서 관리 종목을 제외한 상장기업 전부를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주식시장 금요일날이 끝나고 주말을 다 바쳐서 했는데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다 요령이 생기고 나니 3,4시간 하면 전종목 분석을 다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맞는 것입니다. 무척 기뻤죠. 이젠 하산할 때가 됐구나 생각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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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상한가로 5천만원을 벌고 나서는 이렇게 쉽게 벌 수도 있구나. 생각했지만 신규 등록주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공모주 청약, 세라텍 매수에서 몇 달을 애먹은 일, 증권사에 매일 같이 출근하듯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뭔가를 배울 게 없나 싶어 일반인들이 절증권사 직원으로 착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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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분석을 마치고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몇몇 종목을 관심을 두고 보다 보면 열의 다섯, 여섯 개 종목은 상한가를 치는 걸 확인할 때 짜릿함. 하지만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뭔가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제 말이 믿기 싫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만을 보고 정확히 매수 타이밍을 잡은 때도 있었답니다. 정말 그게 눈이 보이는데 설명을 하기에는 저의 말빨이 부족하고 현재가에서 5% 이상 하루에 급등을 할것 같은 추식은 현재가 화면에서 여러가지 징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선침에 들어가서 단기 이익을 보는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6% 이상 상승하다가 3,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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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쪽으로 생각이 굳혀지면서 한 달에 20%의 수익은 꾸준히 내게 됐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죠. 한 달에 20% 내지는 일주일에 10% 이상 내는 방법은 찾았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이 느낌 초창기에는 그나마 숨이라도 쉴수 있었는데 점점 힘들어졌던 건 탄탄한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선물을 하시겠다고 뛰어든 순간이 악몽 같은 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네요. 어디에서든 집구석에서 돈 나올 데가 없었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50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 그나마 가족 중에서 현실감이 강한 건 어머니와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욕만 앞섰을 뿐 주식으로는 수익을 못 내고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손해보진 않고 적어도 한 달에 2-30%는 꾸준하게 벌 정도의 실력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몇 억이 넘는 핏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알게 된 사실이었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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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는 동안 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나이 예순을 넘겨서 혼자서 쓸쓸하게 추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를 둔처 아무리 강철심장이라고 해도 가슴은 늘 찢어졌습니다. 가끔 어머니 몰래 100식 200식 통장에 넣어드려도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엔 1년 정도 돼서 아버진 신용불량자가 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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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모를 병에 걸려 끊임없이 기침을 해댄 일. 지금도 한기가 몰려오거나 전자파를 가까이 하면 헛구역질이 나온답니다. 다큰 녀석이 기침해댐에 눈물 줄줄 흘리는 모습이라니. 폐병 환자가 따로 없었어요. 핸드폰 붙들고 통화 조금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 느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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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점만 벌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리라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제 삶에서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요. 지금은 시가 7억이 넘는 집을 퇴찾는 게 저의 삶의 동기예요. 그 조그만 동기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금 돈좀 벌린다고 풀어지고 싶지 않아요. 부자일수록 더 톡하다는 것 어린 나이에 빨리 알아버렸어요.